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오늘은 마운틴 클라이머의 정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전실 운동이에요. 그리고 코어의 개입이 필요하고 골반대와 허리, 그리고 어깨, 견갑대까지 너무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한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제가 속성으로 최대한 10분에서 15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운틴 클라이버를 설명하기 전에 견갑대에 필요한 움직임이랑 고관절을 스트레칭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깨를 풀 거예요. 어깨를 위로 조금만 귀 쪽으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릴 건데요. 이때 내릴 때 머리는 천장으로 이렇게 뽑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었으면 좋겠어요. 상상만이라도. 자, 어깨를 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어깨가 움츠려들지 않게 열어주면서 내려요. 다시 마시면서 거상하고 내쉬면서 편하게 내려줄게요. 너무 과하게 말고 아주 자연스러운 어깨 위치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두번더 해볼게요. 으쓱하고 내렸다가 다시 으쓱하고 내린 상태에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잡고요. 시선만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정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그리고 나서 어깨의 앞쪽과 뒤쪽으로 움직이는 프로트렉션과 리트랙션이라는 움직임이에요. 한글로는 전인이랑 후인이라고 하고요. 먼저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등은 가만히 있고 팔만 앞쪽으로 전진해주세요. 날개뼈의 아, 날개뼈 위치가 바깥쪽, 앞쪽으로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 들면 되고요. 가져오면서 날개뼈를 등 뒤로 모아줄 거예요. 이게 다 좌우가 움직임이 헷갈리는 분들은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앞쪽으로 손을 가슴에서부터 멀리 보냈다가 내쉬면서 가져올 거예요. 아두번더 해볼게요. 앞으로 보내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머리부터 배는 가만히 있는데 팔만 앞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턱은 당겨주세요. 이제는 다시 날개뼈를 등 뒤로 모으는데 허리를 꺾지 마시고 배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날개뼈만 뒤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날개뼈 안쪽이 뻐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느낌을 기억한 상태에서 마운틴 클라이머를 배우면 좋고요. 다음은 플렉서 스트레칭을 할게요. 매트 약간 뒤편에 무릎을 꿇고 서주신 상태에서 먼저 한 발을 앞으로 전진하세요. 골반은 바르게 정면을 본 상태이고 지금 마운틴 클라이머 클라미어... 클라이머 할때이 골반에서부터 무릎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허리가 무너지고 골반이 무너지면 이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코어 근육도 못 쓰고 마운틴 클라이머에서 필요한 근육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칭을 할때 지금 무릎부터 이 고관절 있죠? 이 고관절에서부터 붙어있는 복부, 그리고 전면부 플렉스 아이들을 위아래로 길게 늘리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위로 들린 상태에서 아주 조금만 사선으로 전진하는 느낌으로 있어볼게요. 엉덩이는 뒤에서 약간 모아준 상태이고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지그시 스트레칭 느낌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10초 정도를 머물러 줄게요. 느낌을 찾는 데까지 10초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찾아지면 10초 정도만 머무르고 이 늘어나는 느낌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반대쪽 가볼게요. 더 도움이 되는 많은 스트레치 동작들이 있지만 오늘은 정석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는 사전 동작을 하는 거라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복부와 허리를 납작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앞쪽 사선, 위쪽을 향해서 약간 올라가고 전진하는 느낌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쪽에서 무릎이 너무 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약간 이렇게 떠있는 느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릎이 돌출되신 분들은 타월을 깔아주시면 되겠고요. 무릎에 체중을 너무 싣는 분들은 이 동작보다는 장려근 스트레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요. 정면에서 보면 은 어깨 아래 손이 있어야 되고 너무 넓지 않아야 돼요. 다리는 골반 너비이기 때문에 너무 넓지 않고 오히려 좁거나 붙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은 상태에서 복부와 코어 근육, 몸통 전체를 연결해서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당겨서 강하게 복부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행하지만, 천천히 진행할 때는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한번 더, 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지금 어깨가 고정되는 게 보였을 거고, 등 높이가 변하지 않는 게 보였을 거예요. 또한 다리를 가져올 때, 가장 큰 오류 동작이 일단 셋업 자세예요. 어깨가 너무 여기서 이 위치에 있는다든지 너무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손바닥 위에 내 손목이랑 전완부터이 상완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날개뼈 사이로 바닥을 밀어내는 푸시업 할 때, 플레이크할때 필요한 근육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버텨지는 느낌을 바닥을 밀어내는 데만 집중을 해주셔도 충분히 마운틴 클라이머를 할수 있게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오류는 허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무릎을 대고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바닥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장 쪽으로 배꼽과 허리 부위를 조금 더 끌어 올려주고 멈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주시는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마운틴 클라이머를 하기 위해서는 한 발씩 떼야 되니까 한 다리씩 몸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씩 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 골반이 좌우로 틀어지면 안 되고요. 다리를 떼는 순간에 어깨와 골반의 사각형 박스가 움직이지 않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스트레치를 할때 지금 이, 포지션, 이, 이 포지션이었어요. 골반을 약간 펴서 이렇게 늘렸거든요. 다시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앞쪽 골반을 펴서 복부 근육이랑 고관절을 연결해서 길게 쓰는 느낌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무릎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허리를 길게 꼬리뼈가 살짝 저 뒤꿈치 방향으로 보내져 있고요. 뒤꿈치, 뒤꿈치로 보낸 다음에 꼬리뼈를 살짝 바닥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뒤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가져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꿈치에서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는 전진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붙인 상태로. 왜냐면 하 센터링 때문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해서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흔들리지 않게 발을 먼저 떼주시고 반대쪽도 떼주시고 이렇게만 떼주시면클라이머를할 준비가 끝나요. 숨짜다 이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서 발 떼는 것까지 됐죠? 일단은 바닥을 밀어내고 허리가 길어진 상태에서 복부 근육과 고관절을 길게 연결하고 뒤꿈치는 무너지거나 너무 하이퍼가 아니라요. 딱발볼 자체가 바닥에서 수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발 하나 뗐죠? 배꼽이 무너지지 않게 허리를 이렇게 내리지 말고 허리가 천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멀리 바닥을 거의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보낼 때도 꼬리뼈부터 배꼽에 연결선을 길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반대쪽 가볼게요. 엉덩이가 무너지지 않고 허리가 천장에 다다른 상태에서 한 발을 떼고 무릎을 조금 먼 궤도로 가슴을 향해 당겼다가 다시 보내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더라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 다시 제가 설명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팔이 바닥을 지탱하고 있고 팔꿈치는 과신전이 안 돼요.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을 향해 예쁘게 열어주시고 가슴이 열려있기 때문에 등은 이렇게 말리지 않아요. 등이 과하게 말리면 오히려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정확하게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했던 전인과 후인 운동을 생각을 하면서 판판하게 날개뼈의 위치를 유지시킨 상태로 목은 길게 그리고 나서 어깨부터 골반까지의 사각형이 천장에서 내려다봤을 때 고정되고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무너지거나 골반이 좌우로 빠지지 않아요. 뻗고, 자 복부 힘과 몸의 박스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뻗어 질 거예요. 한 발씩 들었을 때도 골반이나 몸통에서 움직임이 없, 없어야 되고요. 날개뼈가 바닥이 아니라 천장으로 계속 뻗어 지면서 무릎을 멀리 가져와 주세요. 이때는 무릎이 바닥에서부터 둥글게 가슴을 향해 말리는데, 복부 근육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말려서 실제로 감싸지기 때문에 하복부와 상복부에 동시에 느낌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다시 가져오면서 어깨가 위로 가거나 너무 솟지 않아요. 딱 가슴 위쪽은 유지된 상태에서 복부 근육을 이용해서 꼬리뼈가 살짝 말려요. 반대쪽도 시선은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너무 꼬리뼈를 아래로 밀어내지 마시고 천장에 허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반대쪽 있죠? 왼쪽 뒤꿈치로는 저기 방향으로 밀어내고 오른쪽 다리는 반대 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보냈다가 이번에 오른쪽 뒤꿈치를 저기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무릎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마운틴 클라이머가 끝나요. 여러분, 마운틴 클라이머는 너무 힘든 운동이고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자세들을 갖춰놓으면 할수 있는 운동이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플랭크, 푸시업, 슬로우 버피 그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응용 동작까지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어드린 정석을 되새기면서 약간 연습을 해주시면 날개뼈 안정화라든지 복부와 코어라든지 전신을 연결하는 힘이 모두 좋아질 거고요. 특히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는 견갑골이라든지 그 정거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바닥을 계속 밀어내는 상태의 힘을 유지하면서 몸을 길게 그리고 다리 힘이 아니라 복부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가져온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운틴 클라이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용 동작이나 실전편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